제목을 입력하실 때는 자료 1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작업표 형식에 있는 제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A1셀에 적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B4셀부터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B1셀부터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은행별, 고객, 대출, 계산을 적어주시고 B4셀부터 자료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은행명을 적어주시고 전자은행 C4셀에 고객명을 적겠습니다. 김종남 박철수 T4셀에 성별을 적어 주겠습니다. 예금 적어 주시고 숫자 값을 입력하실 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직접 쓰지 마시고 범위를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심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200000 1775000 자료값을 입력하실 때 오타가 나면 감점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오타 없이 입력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출값을 입력해주겠습니다. 4셀의 대출금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자료값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H4셀에 성별을 적어주겠습니다. 잔액, 대출이자 대출 가능액, 비고를 적어주시고 칸이 모자라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K와 L 사이에 경계선에 갖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글자가 잘 보이도록 너비 조절이 됩니다. 1번의 성별을 지금 바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내용을 다 만드시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저는 밑에 내용을 다 만들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B25부터 H25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여기에 B부터 H까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범위를 씌우는 겁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주시고 평균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B부터 B26셀부터 J26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전자은행 또는 비자은행의 합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B27셀부터 L27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 상단에 보시면 범위 지정된 곳은 지정되지 않은 곳과 회색의 색깔이 다릅니다. 범위 지정된 곳은 진한 회색이 되고 범위 지정이 안된 곳은 연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B부터 L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B 28셀부터 I28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여성이고 이씨이면서 학교 은행인 고객들의 합을 적어주시고 B29셀부터 I29셀까지 다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EC이면서 우수 고객인 고객들의 합을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B30셀부터 I30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잔액이 1500000 이상 2000000 미만인 합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B31셀부터 L31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기입했기 때문에 테두리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B4셀부터 L31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상단에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L25셀부터 26셀까지는 범위를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28셀부터 30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성별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목을 16포인트 크기로 하시오라고 되어있죠. 제목을 범위를 씌워서 B1셀부터 L1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1번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표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자료의 성별에서 남성이 1이고 여성은 0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서는 if를 쓰시면 되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logical test가 참 거짓을 나타내는 조건이죠. 조건은 같은 줄에 있는 성별을 클릭해주시고, 는을 적으면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이면 남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적어주시고 콤마를 찍으면 값이 1이면이 됩니다. 그럼 1일 때는 쌍따옴표 남성을 적어주겠습니다. 콤마 1이 아니면 여성을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엔터 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쌍따옴표가 연속 두번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1이면 남성이 입력되고 0이면 여성이 입력되는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를 푸시고 나서는 확인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결과값이 맞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잔액은 예금 빼기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는 예금 빼기 지출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는 대출 금액의 10%라고 했습니다 는 대출 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엑세스에서는 퍼센트 %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엑셀은 퍼센트 %를 쓸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엔터 엑세스를 위해서 퍼센트를 소수점으로 바꾸는 걸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10% 대신 0.1을 적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대출 가능액은 잔액 빼기 대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는 잔액 빼기 대출 금액을 찍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0원인 경우에 빼기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값을 표시할 때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고 했죠. 음, 저희들이 값을 쓸때 숫자, 통화, 회계, 백분율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값을 쓸 때는 회계를 쓰셔도 되고 통화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계를 쓰기 때문에 회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0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고 여기에서 통화를 선택하시면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사용되도록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를 보겠습니다. 비고는 대출 가능액이 100만원 초과이면 우수고객이라고 했죠.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에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대출 가능액이 크다 100000 0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콤마 value if true 100만원을 100만 초과하는게 맞으면 우수고객 쌍따옴표, 우수고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콤마, 그 다음 50만원 미만이면 불량고객 나머지는 공란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만드실 때는 항상 마지막 값을 적으시면 편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해서 공란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f 문 전체를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ctrl-c 공백을 범위 씌워서 ctrl-v 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50만원 미만이라고 했죠 작다 50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고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100만원 이상이면 우수 고객 50만원 미만이면 불량 고객 나머지는 공란이 됐습니다. 이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각 항목별 평균산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I25셀에는 평균은 Average이기 때문에 Av를 적어주겠습니다. Average를 더블클릭해주시고 범위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씌우셔도 되고 밑에서 위로 씌우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결과 값을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은행 또는 비자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대출 가능액게 합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전자 은행 또는 비자 은행의 합인데 지금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문제를 풀수 있는 함수들이 있죠. 합계니까 sum ifs를 사용하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음, 함수 이름을 적고 할까요? then sum i f 스를 쓰면 조건이 두개 이상인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me ifs의 단점이 뭐냐면 조건이 또는 풀수 없습니다. some ifs로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은 반드시 그리고인 조건들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some ifs로 한 번에 풀 수가 없죠. 근데 SUMIFS 대신에 SUMIF를 사용해서 풀 수는 있겠죠. SUMIF로 가로를 열어주시고 레인지는 범위인데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전자은행인지 비장은행인지 검사할 범위는 은행명의 범위죠. 그래서 은행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크라이티어리어는 조건인데 쌍따옴표로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전자은행 쌍따옴표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합계는 대출 가능액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대출 가능액의 대출 가능액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평균까지 범위를 씌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하실 때셀 주소의 범위가 B5셀부터 시작하고 B24셀까지 범위를 씌웠기 때문에 K5셀부터 24셀까지 숫자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제 가로 닫아 주시면 전자 은행의 합은 구했습니다. 다시 더하기 똑같이 풀면 되기 때문에 썸미프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범위는 은행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조건은 전자은행이 아니라 비자은행으로 바꾸시면 되죠. 대출 가능액의 범위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전자은행 또는 비자은행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만약에 썸이프로 이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면 썸프로덕트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니까 s u 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모두 사용해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를 풀때 s u m if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함수로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결과값은 545000이죠 s o m p r o d u c t 가로 열어 주시고 array1은 범위를 말하는데 지금은 조건을 쓸거기 때문에 조건을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계속 이어서 쓰겠습니다. 조건은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가로 이제 isNumber와 find를 쓰라고 했는데 isNumber는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find는 그 글자의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많이 썼기 때문에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sNumber isNumber 안에 find 함수를 쓰겠습니다. 괄호를 열어주시고 find 텍스트는 전자은행을 쓰겠습니다. 쌍따옴표 전자은행 콤마 within 텍스트는 전자은행이 들어있는 글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은행명 범위에서 전자은행을 찾을 거기 때문에 b o 셀부터 b 2 4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스타트넘은 대괄호가 쳐져 있죠.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면 전자은행이 처음에 있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반환되고 1은 isNumber에서 숫자이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학교 은행은 전자 은행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샵 밸류라는 오류가 발생하고 샵 밸류라는 오류는 is number를 만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is number로 true와 false가 됩니다. true는 전자 은행이 찾아진 거고 false는 전자 은행을 못 찾은 게 되는 거죠. 이제 가로를 닫아서 이즈넘버를 끝내겠습니다. 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칙 연산자의 곱하기는 그리고고 사칙 연산자의 더하기는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시고 수식은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빨간색 가로부터 빨간색 가로까지 범위를 씌워서 어 빨간색 가로가 아니네요 find의 가로가 여기 한 세트고 is number의 가로가 여기 한 세트죠 그리고 조건의 가로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끝에 가로를 하나 더 닫아 주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가로부터 빨간색 가로까지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또는 뒤에 컨트롤 V로 수식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글자는 비자은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의 뜻이 전자은행 또는 비자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콤마 어레이 2가 나왔죠. 어레이 는 전자은행이면 이제 트루가 될 거고 트루면 숫자 1이 됩니다. 그 1이랑 곱하기 할 값을 말합니다. 곱하기 할 값은 대출 가능액이죠. 그래서 대출 가능액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마찬가지로 5부터 24 까지기 때문에 반드시 5부터 24 까지 숫자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평균까지 긴장해서 범위를 씌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SUMIF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545라는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기재하시오 라고 했는데 수식을 기재하실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아래 사각형에 보시면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미리 기재하지 마시고 정렬이 끝난 다음에 수식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식을 기재하지 않고 문제를 다푼 다음에 마지막에 수식을 기재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성이고 성이 이씨이면서 학교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대출이자 대출 가능액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고 이면서뿐이니까 sum ifs로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는 sum ifs를 선택해주시고 sum range는 학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대출 가능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성별이 여성인 걸알수 있는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성별이 1과 0으로 된 것도 있고 남성, 여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0과 1이 운동스럽다면 성별, 남성, 여성을 쓰시면 됩니다. 범위를 성별, 남성, 여성을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때이 성별의 범위가 잔액으로 변경되면 안되니까 F4를 눌러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여성을 하시면 되죠. 쌍따옴표 해주시고 여기에 여성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적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성을 찾는 거죠. 그 다음 콤마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여성이고 성이 이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씨인지 알수 있는 범위를 씌우면 되죠. 고객명의 범위를 씌우시고 고객명이 성별로 바뀌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두번째 조건은 성이 이씨라고 했기 때문에 1로 시작하면 되죠. SUMIF, COUNTIF, AVERAGEIF처럼 IF가 뒤에 오는 함수는 조건에서 와일드 카드를 쓸수 있습니다 쌍따옴표 이별이 별이 와일드 카드죠 E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EC를 찾을 수 있죠 콤마 세번째 조건의 범위인데, 세번째 조건의 범위는 학교은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은행인지 검사할 수 있는 은행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명으로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해주시고, 콤마, 세번째 조건은 학교은행이죠. 그래서 쌍따옴표, 학교은행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학교은행을 이 범위에서 찾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결과값은 18만원과 마이너스 47만원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실수를 해서 값이 화면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18만원과 마이너스 47만원이 정답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씨이면서 우수고객인 고객들의 합이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약간 어렵지만 sumProduct 함수 연습을 많이 하셔서 sumProduct 함수를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는 sumProduct 가로 열어주시고 Array 은 조건인데 범위인데 범위 대신에 조건을 적어주겠습니다. 성이 EC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성이 EC인 조건을 적겠습니다. 조건을 적으실 때는 가로를 열어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성이 EC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고객명의 범위를 씌워서 는 쌍 따옴표 이 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별을 쓸수 있는 건 언제라 그랬죠? 뒤에 if가 나오는 함수만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umproduct 함수에서는 이렇게 풀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left 함수로 한 글자만 가져와서 이씨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트 가로 열어 주시고 고객 명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가져올 글자 수는 한 글자죠. 넘차스에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면 자동으로 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따옴 표이 이렇게 하면 왼쪽에 한 글자 김을 가져와서 김이 이랑 같냐라고 물어볼 거고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 박을 가져와서 이랑 같은지 비교하니까 거짓이 되고 쭉 거짓이다가 인함석을 만났을 때이한 글자를 가져와서 이랑 같은지 비교하니까 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참이 됩니다. 이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빨간색 가로를 닫아 주시고 이면서 기 때문에 사측 연산자 곱하기를 쓰면 이면서 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우수 고객인 고객이라고 했으니까 우수 고객인지 아닌지는 비고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가로 열어 주시고 비고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는 쌍따옴표 우수고객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면 두번째 조건이 끝이 났죠. EC이면서 우수고객 이면이 됐습니다. 이제 콤마를 찍어주시고 두번째 범위는 해당하는 셀 위치에 결과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이자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옆으로 드래그하면 틀려지죠. 뭐가 틀려지자면 비고가 옆으로 이동하면 안되는데 이동해서 공란을 가리키죠. 그 다음 고객명이 옆으로 이동해서 성별을 가리키죠. 이 두개의 파란색과 빨간색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ESC키를 누르시고 셀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파란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빨간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엔터.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고객들의 대출이자 대출 가능액 합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 대출 가능액 기준으로 수식에 sum product와 left 함수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um product와 left 함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번이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번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거에이 문제죠? 그럼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이면서 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면서는 SUMIFS로 풀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는 SUMIFS 가로 열어주시고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합계는 대출이자를 할 거죠 콤마 조건의 범위는 잔액이 150만원 이상인지 검사할거니까 잔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할때 잔액이 대출이자로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sumifs, countifs 이런 if가 뒤에 오는 함수들은 조건을 반드시 쌍따옴표에 묶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500000 150만원 적어주시고 콤마 두번째 조건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잔에게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쌍따옴표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20000000 e 가로 쌍따옴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끝내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이제 값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수식을 넣기 전에 이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정렬은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은행명의 오름차순 은행명이 같으면 대출 가능액의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정렬, 정렬 기준은 은행명, 오름차 순으로 해주시고, 기준 추가, 대출 가능액, 정렬은 오름차 순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7번에 사용한 수식을 해주시면 되죠. 7번이 여기기 이 때문에 7번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능까지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표 컨트롤 V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기재하실 때는 는을 제외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없다면 는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수식을 복사해 주셔야 됩니다. 12번은 10번에 사용한 함수식에서 대출 가능액을 기준으로 값을 가져와야 되죠. 대출 가능액의 10번의 수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눈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Ctrl C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표 Ctrl V를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죠 이제 모든 값을 다 입력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화 기호가 없기 때문에 원화 기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예금, 지출, 대출금액, 잔액, 대출이자, 대출가능액 모두 금액과 상관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성별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씌우시면 안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범위를 쭉 씌우겠습니다. 떨어진 셀을 클릭 다시 드래그해서 모두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의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선택하시면 회계가 원화기호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동시에 표현하게 됩니다. 통화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를 좋아해서 회계를 쓰겠습니다. 이제 값을 다 표시했고 소수자리가 표시되는 값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소수점이 소수점 이하 자리가 표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음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성별이나 금액들은 전부 우측을 기준으로 맞춰졌죠. 그 다음,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키보드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글자들만 범위를 씌워서 아래에는 가운데 정렬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범위를 씌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단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전자은행에 대한 고객명별 잔액과 대출가능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고객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잔액과 대출가능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자은행이니까 전자은행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 고객명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잔액게 범위를 씌워주시고 다시 대출 가능액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범위를 맞게 씌워 주셨다면 상단에 삽입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2차원 세로막대를 선택하겠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상단에서 값을 보시면 B, C는 있는데 D부터 G까지는 표식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D부터 G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숨기기를 하시면 셀의 너비가 좁아지면서 글자가 다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의 경계선을 조금 늘려 주시고 I와 J의 경계선을 조금 늘려 주시고 이 간격을 조금씩 늘려서 글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칸의 너비를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셀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고 제대로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 안됐네요. 범위를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는 반드시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됩니다. 조금 여유있게 너비를 키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차트는 클릭해서 한칸 정도 떨어뜨려서 만들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위에 선이 한칸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은 반드시 왼쪽 너비와 오른쪽 너비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는 표의 전체 위아래 높이보다 작으면 됩니다. 적당히 키워 주시고 이제 차트의 제목부터 적어 주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은 전자은행 고객 대출 금액이죠. 전자은행 고객 대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대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의 제목은 기본값이 다른 값보다 확대돼서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형태는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잔액은 묶은 세로막대형 그 다음 대출 가능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범위에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실수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성별, 대출 가능액 잔액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빠트렸죠 그래서 차트 데이터 범위 여기를 범위 씌우시고 딜리트로 지운 다음에 은행명 고객명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전자은행의 범위를 씌우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잔액 그리고 전자은행까지 잔액의 범위를 씌우시고 마찬가지로 대출 가능액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 다시 전자은행의 대출 가능액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 차트에 잔액과 대출 가능액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로 범위를 잘못 지정하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으로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대출 가능액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선형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대출 가능액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잔액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잔액이 파란색 막대기 때문에 파란색 막대를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X축의 제목은 고객명이죠.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에서 기본 가로 제목을 고객명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제목은 금액이죠.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 세로에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모두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의 2분의 1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표보다 차트의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a4 용지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다 기본값을 따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Alt키로 왼쪽과 오른쪽 너비를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해서 자꾸 실수를 하네요. 문제에서 작업표에서 전자은행에 대한 고객명과 잔액, 대출가능액 이렇게 세개를 표시하는 거죠. 전자은행은 표시하는 게 아닌데 제가 실수로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전자은행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워주시고, 고객명, 전자은행의 고객명 범위를 지워주시고, 잔액, 잔액의 범위, 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주황색은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액은 묶은 세로막대형. 대출 가능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잔액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됐고, 제목과 X축 제목, Y축 제목 모두 제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일, 인쇄를 누르실 때 차트가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값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한장에 인쇄되는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차트의 테두리와 차트 내용 값이 회색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를 않죠. 감점 대상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트 안에서 글자 색을 검정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도 검정색으로 해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 차트가 선택이 안 돼야 됩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에 여백을 6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가운데를 해 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인쇄를 하기 전에 B5셀부터 L24셀까지는 옆으로 가는 가로선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B5셀부터 L24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확인 파일 인쇄 눌렀을 때 옆으로 가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